아, I must extract crucial surveillance data from nearby satellites. Protect them until I complete my task. 오, 에이, 지금 이게 현재 제 스팀이거든요, 스팀 계정인데, 음, 왜일까요? 자, 이거 최근 플레이 이렇게 찍혀 있는 거는 플레이 하지 않았고 이날 설치했다라는 거예요. 자, 왜 배틀그라운드가 제 계정에 들어가 있을까요? 근데 <웃음> 네,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는 건 아니고요. 제가 살 일이 없으니요 네 이거 2018년 7월 4일에 구매 날짜가 뜨는데 ㄷㄷ이요 키운 어 안녕하세요. 바업습니다 되게 오랜만에 뵙습니다네 2018년 7월 4일에 구매가 됐다라고 뜨는데 뭐야 와 배틀그라운드 업데이트를 하고 있어? 네 오늘 배틀그라운드 사기는그렀네요와 압수사 블랙 트리 컬롱 보드 님, 반가워요. 할로우 부탁드려요. 배그는 제가 다음 번에 야도록 하겠습니다. 어쩔 이미 한 친구 큰키키키 아유, 감사합니다. 반가워요. 자, 워프레임입니다. 한때 제가 진짜 정말로 좋아했고... 좋아했던 게임이거든요. 이 워프레임이라는 게임인데... 아, 얘도 설마 업데이트야? 아, 아 오케 얘는, 얘는 빠르다 다행이다 <웃음> 제가 최근에 몇십 몇 기간을 업데이트 해놨거든요 어프레임이라는 게임입니다 어..정말 340..378시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래도 게임할 수 있어서 좋겠다 나도 맘 편하게 게임하고 싶은데 아이 그죠 이게 참맘 편하게.. 아 저는 입원을 안 했습니다 일부러 어 진짜 너무.. 워프레임 뭐, 아... 어디서 들어본 듯 워프레임 이거 윙슈트가 진짜 대박이에요 근데 물론 저는 신규 유저나 다름이 없는 컨트롤일 거예요 왜냐 그럼 얘는 뭐야? 얘는 뭘로 잡혀있는 거야? 아 게임으로 잡혀있는 거야? 맙소사 자! 게임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트위치 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해주시고요 요리. 맞아, 여기포르투나 자, 이게 제 워프레임입니다. 자, 비밀번호가 뭐였지? 얘는 따로 로그인을 해해야해요 자, 스팀에서 계정을 킨 다음에 따로 로그인을 해야지 접속이 돼요. 정말 멋지지 않아요? 이게 예전 데이터 기록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Welcome back, operator. 어드라이터, 어드라이터, you are still helping me rescue George, correct? 자 그리고 이거 아이템 바기를 누르고 딱 하면은 제가 여기서 일어나요. 들어야겠다. 자, 제피르 제가 지금 끼고 있는 아이고요. 음, 음, 얘가 물 속성에 물 속성을 가지고 있고 포이동 같아요, 느낌이 하이드 하이드로이드라. 이렇게 분다가 들어와요. 뭐.. 시작이 되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비행기가 있죠? 여기 로딩 화면인데 움직일 수 있어요 디테일이 살아있습니다 올라갈 때 내려갈 때 이렇게 열렸.. 개폐구 열렸다가 이쪽으로 가면은 개폐구 한쪽만 조금 살짝 열리거든요 보, 보이시나요? 한쪽씩 열리는 거 좋아요 You are here to distract the enemy. 아, Trigger the alarm. 이거 1개 음. 누르면. 안 바뀌네. Life support has been cut off. Ah, 아, trying F to choke y o u o w about you? Out. Hold on. I'm sending auxiliary life support. I've delivered a life support capsule to the area. a w e you more time? 워프레임입니다. 워프레창 어프레임. 터지고 있어요. 아 이게 그 이게 안녕 이게 제가 지금 초창에 불을 달아놨거든요 콕팔하는거 근데 그이 나아져도 지금 들어와 나, 나는 소고소고은 아닌데 정말 좋은 무기들을 쏘고 있어 가지고 속발범니다 생각보다. 어쨌든 이걸로 하면 재미 없으니까 대격기 고아야지 Life support incoming. 게 맞기 맞기 맞기. 얘는 오프레임은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니죠. 자. 와, 우리가. We 나나 희공했지, i t i v 아, 맞아. 이런 거. <목소리> 맞다. 그리고 얘가, 이 워프레임이 제가 좋았던게 가자! 이게 뭐냐면 얘 주변에서 누고도 올라옵니다 아, 이거 기술이에요 이렇게 하지 알아야돼 이게 그래서 더파랑먹도 잘해야 되고 어 대 에너지가 달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를 먹어 줘야 돼 에너지 잘거 없어. 아, 되게 플레이를 아, 에이. 아, 되게 말 싫어 없어. 반대 아, 네, 미안해. 다이도게 넘네. 말 지금 힙공 프라임이라고 해서 얘는 한탄을잘 먹어 줘야 돼요. 얘기하면 하세요 공격 복고 한창 가도 오와 안돼! 그래. 아아 내게 제일 오랜만이다 크윙 맞아 요새 이런 게임이 안 나와 같은 게임입니다 여러분. I must e 아 <웃음> There. Still working on it. Continue to defend. Haddad! h a d d a going